안녕하세요 장사공프로입니다 대기줄도 세웠고 나름 지역 맛집으로 인정을 받고 있던 찰나 뜬금없는 공격으로 오픈한 지채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기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장님이 계신데요 그 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장사는 노력만으로는 절대 잘할 수 없다 였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장님은 과거 한바 식당을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계셨어요 한바는 공사장에서 인부들 밥을 해주는 그런 식당이죠 한바도 예전에는 좋은 공사장에 잘만 들어간다면 돈을 꽤나 벌었지만 요즘은 경쟁이 참 치열하기도 하고 예전만큼은 그리 수익이 잘안 나온다고 해요 아무래도 빌비지했던 청탁도 많이 줄었고 또 인부들의 입도 고급이 되어버려서 뭐 재료 원가도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워낙 주변에 밥집이 많으니까 정말 시가지와 멀리 떨어진 공사장 아니고서야 주변 식당에서 그냥 대놓고 밥을 먹는 게통상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바 식당을 접은 이유도 있는데 한바를 할때 전라도 쪽을 갔다가 한 프랜차이즈 뷔페 한 식당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게 길게 줄을 서서 사람들이 식당에 입장하는 걸 목격하게 된 거죠. 좌석 역시 200개는 좋게 되는 대형이었고 1인당 7,000원이었으니까 2회 전만 해도 140만원 뭐 저녁장사까지 치면 1매출 200은 좋게 나온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리고 고양인 돌아와서 해당 프랜차이즈에 문의를 하고 오픈을 결심하게 돼요. 뭐 여기서 사장님이 엄청난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적어도 1억 5천은 필요했고 본인이 직접 하게 되면 1억도 안 되는 금액으로 차릴 수 있다는 걸 여러 발품을 팔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예 프랜차이즈를 표방하는 개인 한식 뷔페 집을 차리게 됩니다. 이 사장님은 여기서 적어도 5천만 원 이상은 세이브를 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 다 발품을 팔고 다니면서 뭐 인테리어를 포함해서 주방 짓기도 모조리 어, 알아서 샀으니까요. 칭찬할 만하죠. 그리고 오픈하고 장사도 잘 됐어요. 이 사장님 전략이 좋았는데요. 전라도에서 본그 프랜차이즈 한식 뷔페집의 메뉴를 그대로 베낀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매번 다른 프랜차이즈 한식 뷔페집들의 메뉴를 검색하고 그걸 토대로 구성을 계속 바꾼 거죠. 뭐 사실 한식 뷔페가 한번 가고 나면 다음에 다시 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의 가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했어요. 정심때는늘 줄을 섰어야 됐으니까요. 이틀 연속으로 오는 손님도 많았고 특히나 이 고속도로 진입로 근처에 가게가 있었던지라 장거리를 뛰기 직전의 기사분들 그리고 나들이 가족 손님도 참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의 발단이 어이없는 곳에서 생겨버리게 돼요.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맞은편에 전라도에서 본그 프랜차이즈 한정식 집이 들어오게 된 거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처음에 사장님이 본사에 문의를 하고 미팅을 할때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다 줬다고 했거든요. 뭐 거기에서 본사 담당자들이 꾸준히 관찰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봐요. 아니 뭐 스토커도 아니고 뭐 그럴 가능성이 조금 없긴 하지만 뭐 그런 경우도 간간히 있었거든요, 제 입장에서도. 그렇더라도 이 개인정보를 떠나서 어디서 장사를 할지 뭐 상권조사도 같이 다니고 했으니까 계속 지켜보지 않았더라도 간간히 알아만 봐도 사장님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가게라는 건 누가 봐도 뻔한 거였겠죠. 본사에서 해당 지역에서 감행할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았거나 아니면 우연찮게도 마침 같은 지역의 사람이 감행문의를 하니까 월커니 하고 차려준 거겠죠. 뭐 손님 빼앗아 먹기 또는 아예 무너뜨려 버리기인 거죠, 이게. 사장님은 처음에는 그리 큰 걱정은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옆도 아니고 맞은편이었고 뭐 가로지르는 건널목도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기존에 1년간 장사를 하면서 쌓아온 단골도 많았다고 판단을 하니까 뭐 그럴만도 하죠 크게 걱정이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당연히 손님이 조금 줄었다가 뭐 신규로 오픈했으니까 이렇게 다시 올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랍니다 그쪽으로 한 번간 손님들이 다시는 사장님의 가게 오지 않았다는 거죠 뭐 뒤늦게 사장님이 그 식당에 가봤더니 아 불사 이 자기가 손 님이라도 자기네 가게보다는 여길 더 오고 싶을 거란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퀄리티였다고 해요. 가격이 중간에 한번 올라서 같은 8,000원을 받고 있었는데 김치도 물론 뭐 같은 중국산 공장 제품이지만 맛이 훨씬 있었고 마침 그날 나온 닭강정을 먹고는 아아를 계속 외쳤다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퀄리티가 남달랐던 거죠. 예를 들면 닭강정을 손수 하나하나 다 만들지 못하니까 이 공장 제품을 써야 하는데 네, 사장님이 쓴 닭강정은 닭함유율이 뭐 40%에서 50%라면 20건 70% 짜리였다는 거죠. 뭐 이건 퍼센트까지 알아맞추지 못하겠지만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은 브라질산 냉동닭을 쓰겠지만 확실히 식감에서 차이가 나는 게 맞거든요. 그런 메뉴들이 몇 개씩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프랜차이즈 식당만의 아이덴티티였는데요 그 식당의 인테리어가 사실상 들어서면서부터 참패라는 단어를 떠올렸다고 하셨어요 너무나 고급져 보였다는 얘기죠 이 사장님의 가게는 그냥 일반 한식을 파는 가게라고 치자면 여기는 은은한 노란색 조명에 건강한 산채나물 냄새가 물씬 풍기는 뭐 그런 분위기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들어서자마자 오늘은 고급진 한정식 요리를 마음껏 먹는 날이니 꼭 손을 씻어주세요 라는 재치있는 문구와 세련된 세면대가 떡한이 있었으니까 무언가 이렇게 한데 빵 하고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객 정리 프로그램을 통한 서비스 메뉴를 준다는 거였어요. 프랜차이즈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태블릿으로 8,000원당 스탬프를 하나 발급을 해주고 이게 두 개이면 뭐 계란 후라이를 준다거나 세 개이면 계란찜을 이런 식으로 준다거나 뭐 단계별로 서비스 음식을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건 사장님도 기존 손님들에게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주곤 했는데 중요한 건 스탬프 밝음 형식이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시간이 남을 때는 주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오늘은 왜 계란후라이 안 줄까? 뭐 계란찜 좀 하나 달라고 해볼까를 생각했었다는 거겠죠 반대로 여기는 스탬프가 있으면 당당히 달라고도 할수 있고 아예 매니저라는 분이 선결제를 받으면서 보통 이제 뷔페식당 선결제를 하잖아요 그때 스탬프를 정립해주고 이런 식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를 해주니까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사장님이 페어 사업을 감행해야 했던 건 위에 세 가지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사장님도 과연 저 프랜차이즈 식당이 저렇게 해서 남을까를 계속 고민 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보다 좀더질 좋은 걸 쓰는 메뉴가 확실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뭐 본인도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마진을 최소한으로 가져간다고 생각하는데 저 집은 재 살깎기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워낙 손님이 많이 줄다보니까 하루는 가게를 마치고 맞은편 가게 를 찾아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해당 식당 사장님한테 뭐 염치 없지만 이래저래 해서 뭐 왔다 그래서 좀 힘들다 당신도 안 남지 않냐 하면서 하소연을 솔직 담백하게 했다고 했는데 맞은편 식당 사장님이 한 말이 참 충격적이었다고 했어요 그 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전 7천원을 받아도 남아요 사장님 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사장님은 아 내가 상대할 것이 아니구나를 느꼈고 마침 근처에 이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서 아예 한바식당으로 다시 식당을 이렇게 업종전환을 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자이 사장님의 조기 폐업의 원인은 경쟁 때문이었죠. 무서운 경쟁 상대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필 프랜차이즈였단 말이죠. 보통 프랜차이즈 하면 돈만 비싸고 맛없는 곳이라는 인식이 많아요. 양도 좀 적고. 그리고 점주는 남지 않는 구조로 돌아가는 회사라는 그런 생각도 팽배하죠. 그런데 다 그렇지가 않아요. 앞선 사례에서도 우리가 볼수 있듯이 닭강정이 들어오는 단가 자체가 70% 합률과 50% 합률이 같았으니까 이 사장님이 퀄리티 면에서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프랜차이즈도 종류가 참 많죠 그런데 그 프랜차이즈들이 다 살아남는 방법들이 다들 제 각각이에요 예전에는 인테리어로 남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류로 남겨 먹었죠 그런데 이커머스 시장이 발달되면서 이제 물류로도 잘못 남겨요 이 점주들이 얼마나 빠삭한데요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오기 때문에 본사께 비싸면 아예 주문을 안 해요 인터넷이나 뭐 동네 식자재 마트에서 사지 그럼 본사에서는 이 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터치하다가 안 되면 또 폐점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근데 폐점시키면 본사만 손 이니까 그러니까 폐점도 잘 못시켜요 이 웬만한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래도 로열티는 꾸준히 나오니까요 몇몇 물품들은 꾸준히 또 사용을 해주니까 어쩔 수 없는거죠 그리고 웃긴게 또 그렇게 사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발품을 팔고 다니는 사장님들이 또 장사를 잘해요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합니다 비용 절감을 그렇게 잘 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순 없는 부분이긴 해요 확실히 어쨌든 위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려면 일단 본사가 투명해야겠죠 그리고 대량구입의 장점을 점 점주들에게도 저런 식으로 돌려주는 부분을 충분히 보여야 돼요 모든 물품들이 있어서 다 싸게 공급할 순 없겠지만 핵심 식재료들은 충분히 저렴하게 공급을 할수 있거든요 폐업하고 다시 한 바의 길로 들어선 사장님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하지만 뭐 프랜차이즈라고 다 나쁜 놈들만 있다라는 인식을 바꿔준 좋은 계기가 된 사례이기도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려 봤는데요 해당 프랜차이즈가 아직까지 뭐 승승장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낄게요 벌써 5년이나 지난 일이니까요 다만 좋은 프랜차이즈 점주들과 오래가는 프랜차이즈들은 확실히 좋은 메리트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 주변에도 좋은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브랜드를 볼줄 아는 눈, 그거를 키우는 것도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할때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권프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